a ich weiß n c h was ich k e i c k e u ü d drange. Hey, du hast keinen s l v e r k l a n g i Kassenspannen und deine Artikel an der Kasse außen wieder einzupassen? d a n n s c a n n e d eine Artikel einfach schon, während du i e eine Einfluss warst Alles, was du brauchst, 이케아도 나름 가구가 예쁜 것 같아. 어. 아까 마모빌리아 갔을 때 보다 여기가 조금 나는 그래도 이케아가 난것 같아. 마모빌리아가 가구는 좋은데, 응? 근데 이케아는 응. 조립을 해서 쓰다 보니까 겨울에 응. 오래 못 쓰는 것 같아. 여기 오면 친근해. 우리 집 가구가 다 있어. <웃음> 음, 우리 집에 있는 가구네? 새로 나왔나봐. 색깔이 달라. 이거 집이야? 집을 만들어놨네? 여기 왜 막아놨지? 오래됐다. 이렇게 조명이 땅깜한걸 좋아했는데. 불빛이 이게.. 유럽 애들은 이게 좋대. 나는 형광등 불빛 하는 게좋어 아, 우리는.. 동양인이잖아. 여기도 세일을 많이 하네? 하긴 해? 여기도 예쁘다 이거. 거실장. 응. 한국 이케아도 이렇게 생겼나? 갔겠지? 난 가본 적이 없어서. 0% 피난지혜롱 소파가 여기도 비싸다. 이마모빌리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마모빌리아 가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많이 좋아. 많이 좋아? 응. 근데 모양은 나쁘지 않아. 응? 모양은 뭐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응. 일단 싸니까 그런데 응. 가구는 좀모빌리아 훨씬 좋아. 플 응? 튼튼하긴 한것 같아. 방, 방, 이거는 뭐야? 방이 세트게 꾸면 는 돼? 어 응. 그런데? LP판이다. 아, LP판. LP판이야, LD판이야. 몰라? 그냥 장식 아니야? LP판 가지고 장식을 만드는 거지. TV방크는 이, 이거는 많이 바뀌었다. 모양이. 근데 다른 거보다 저거는 조건 비싸. 음. 다른 가구에 대해서. 음. 음. 내가 옛날에 처음에 저렇게 벽에다 다는 거를 사고 싶었거든? 음. 당신이 다는 거는 힘들다고. 그럼 내가 저걸 혼자서 못살러 그래서. 근데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 같아. 그렇더 활용하기가 음. 좋으니까. 음. 아니, 처음에 저렇게 높은 책상들은 왜 저렇게 높은지. 음, 그러네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 음, 장식장. 아, 어, 여기 어디 이거? 응. 아, 그런데? 이게 뭔데? 아니이 음, 이거 우리 집 책상이야. 어. 니가 쓰는 책상 책상 그리고 안움직이죠안 움직이는 거 같아 처음에 이런 책상 사려고 랬는데영 이상하더라고 초등 때는 가능하지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게 좋아요 나는 우리 집 부엌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예쁘잖아, 부엌. 이, 내가 지난번에, 베트남, 응. 필리핀, 필리핀을 보니까, 응. 이런 가구들 있잖아. 응. 이거를, 옛날 가구처럼 막 끝을 빌고 그런 가구들을 팔더라고. 아, 근데, 뭐 우리 집 오븐보다 좋잖아. 근데, 여기는 그, 별로고, 어디? 저기? 네. 저기도 뭐 나쁘진 않아. 그랬더니 <웃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나는 이거 분양되기 싫다. 아, 그래? 네. 근데 나도 싫을 것 같아. 이런 부엌 예쁜 것 같아. 나쁘진 않아. 이렇게 나무로 된 부엌도 뭐. 저 넓은 부엌이 좋다. 어디? 이거? 이거. 아, 이렇게? 어. 이거 기억장형인가? 오픈형은 집사가... 응. 음... 예쁘 냉장고는 나 굿밥에는 싫고... 이 오븐은... 빡! 이거는... 오븐 비싼 걸 사야지. 그렇지. 음. 이런 데서 지금 가고... 어. 이쪽 앞에서 어, 예약하면 상담. 상담하는 거잖아. 구엌 가구이게 여기 센터 가는 건데. 네. 여기서 끓이잖아? 네. 그럼 이게 뭔지 알아? 몰라? 스팀이 이리로 다 들어가더라고 아 그래서 이쪽 그 연기가 이리로 들어가서 아 없어지는 거. 아 그런 거야? 식탁. 응. 식탁은 생각보다 가격이 안올랐다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것들 식탁보다는 의자가 비싸지 세일하는 건가봐 레츠트 찬스 마지막 찬스 식탁으로 저렇게 같이 돼있는건좀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애들이 아닙니까그지 옛날에 왜내 친구 슈트트바르트 사 삶에, 네. 그, 아, 의자 붙어 있었잖아, 하나. 벤치처럼 되어 있는 거. 어, 식, 식, 탁을 걔네 그런 거 샀었지? 근데 침대는. 네 해봄이 침대는 조금 많이 변했다, 변했다. 변했지? 응. <웃음> 근데. 어. 네. 이쪽 침대들이 어? 다 낮아 높은 침대가 거의 없어 그럼? 이게 새로 나온 침대인가봐 노이라고 써있잖아 599유로 오른쪽 방어랑 여기 는 방은 별로야 침대 저기 그 옛날에 2차대전 때 응. 병원에 있는 침대들 이 처음에 우리 아들이 침대 사줬었잖아 이거 응. 이게 지금 이건가 지금 이 이거 아니야? 바꿨나? 기억이안나 침대를 응. 그냥 무상으로 바꿔줘서 나는 여기를 응. 처음에 알아 처음 알았고 뭐가? 장롱 지금 다 어, 조명밖기더 비싸다. 저 위에 <웃음> 와 응. 작년에는. 알아. 조명 다 사면 장난 아니잖아, 가격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알고 샀다가. 응. 사이즈를. 사이즈를 할수 있는 거네. 응. 그래서 이거다 맞춰서 사라는 거네. 서랍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사이즈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사이즈로. 응. 그러면 이렇게. 고속함이 될 수도 있고, 응. 고속함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서랍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불편한 게, 여기다 박아놔야지, 안 그러면 쓰러지는 거야. 그냥, 난 이케아 이 서랍장은 마음에 들어. 우리 쓰고 응. 있잖아. 여기는 정보가 살아있다. 응? 응. 모르 아이들의 동심을 살려주는 인형. 여기 이제 강명에도 있겠지? 응. 이케아가 한국에강명에만 있나? 여러 군데 있겠지? 애기들 조명 봐, 저게. 난 아직도 저런 게 예쁘더라고. 저기 조명, 애기 조명. <목소리> 음. 이제 밑에 마크 타레 내려가 봅시다. 그 과자 사려는 거야? 나는. 저. 밑에 있었는데, 응. 저 앞쪽에. 그래. 소관 이쪽에서 팔지? 어. 가방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됐어. 어. 위에서 파나? 아니, 여기에서 파나. 그래. 여기서 바뀌었네. 아니, 여기 원래 이랬나? 기억이 안 나. 바뀌었 그래? 초콜릿 카라는 맛있을 것 같은데. 세계의 4 9월에 새팝풍에 아까 그것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안봐서 이거 한국 옛날에 쓰던 공기 같아. 어흠. 이렇게, 그, 재봉틀 잘하고 그러면, 찬사다가 응. 하면 응. 참 좋을 텐데, 응. 못하잖아, 응. 궁금한 거는, 홍파면들이는 입자에 오니 청소년들도 필요한 게 있나 보지 그 얘네 커튼 너무 비싸요 이, 난 이게 그래도 이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아니면 저런 롤아 우리는 뭐 이제 이거 다 샀으니까 근데 너무 얇아 근데 이제 카펫트 여기도 저거 있다. 가죽으로 된거 아까 만모빌리아에서 본 이게 후 그거래 후. 비리 비리 비싸다얼비데1 5 0리 확실히, 재질이. 소똥 냄새 나는 거 같아. 에이, 그럴려고. 파펙트청소는들은 응. 엄마가 심보랑을 시켰나? 설어야 세면대. 젤산 3 9 9로 샀습니다. 음, 새로 나온 건가 보다. 어, 그게 새로 나온 거예요. 노이. 그러면 확실히 그진열 놓은 거에 따라서 응. 어딘은 멋있어 보이고 응. 어딘는 좀 응. 이게 다 근데 어. 좋아라는 함정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가는거지? 가구는? 응 수건 하나 사러 왔잖아 수건 여섯 개계피빵 6개 어디 봐 초코빵에 계피빵 이건 초코빵 uh -huh. 오늘 세개에 4.99래 이건 계피빵 이거는 수건 수건 나름 득템했어 수건 되게 비싸가지고 응. 3.99 뭐였죠? 어? 내가 여기서 가구를 사다가 어. 거의 모든 걸 내가 조립했지 응. 기억 안 나? 내 친구 신랑이 여기서 그거 하다가 어. 한달 내내 가구 조립을 했잖아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독일에 와가지고 잘 못해서 거기서 응. 맨날 맥주를 마시면서 그랬잖아 나 이거 너죽을지도 몰라 <웃음> <웃음> 와 멋있다 포개산 때가 편한 거 편해. 왜? 그럼 야.